네, 한국 더달려 얘기했습니다. 네, 다음은 사연이라는 곡한곡들 하고 다음 순서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사연입니다. 연하산 산새 속이슬피저 적에 어늘이 영웅인가 어늘의 하소연 이혼어리나그와그 시절로 떠나본 그 사람도 속세에 땀을 놓고 백일성을 올리는데 아, 무심한 태수 아니 풍년 소리 나를. 선도자리 들은 고요한 점막에 무슨 산이 그리 많아 펄피우는 저의 이는 불려와 그 시절도 사랑했던 그 사람도 속세의 가루를 묻고 백일정성 올리는데 아 무심한 풍경소리 나를 잃 아, 무심한 개성산의 풍경소이 나를 네단장이신 우리 큰용 아,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